개인들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는가? 우리 개미투자자들이 왜 손해를 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터놓고 싶습니다. 손해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투자로 아까운 종저돈을 날릴까요? 조금만 벌어보자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던 펀드던 말이죠. 허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작은 이득을 챙기기에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벌어보고 싶은 욕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전쟁터에서 싸워줄 무기는 너무 허술합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유형을 나열해보면 첫째, 충동매매. 전광판이 빨간불로 불놀이를 하는 날에 충동매매를 합니다. 상황가 따라 잡는 건 초고수들이죠. 장중에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가 너무 열해 있어 잘 가는 우령주를 잡고 있어도 상한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금방 뉴스에 나온 종목의 상한가에 몰빵을 합니다. 허나그 종목이 호락호락할까요? 다음날 시초가엔 상한가를 만들지만 한눈판 사이에 하한가를 칩니다. 어제와 반대로 팔지 못해서 하한가에 물량 쌓아놓고 사주기만을 기다리는 거림이 되어 있겠지요. 돈이 있어도 이런 모습은 거림보다 더 보기 흉하지요. 마음까지 헐값에 내동댕이 치는 충동매매는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의 뉴스라도 3일 내에 안전하게 매수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에 올라타면 되는 겁니다. 둘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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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투자던 방법에 맞는 손절매는 꼭 지켜야 될 겁니다. 셋째, 인터넷 사기 매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애놀들, 전문가, 고수들이 어리숙한 인간들을 투망질하려 합니다. 조금의 수수료 때문에 한 집안의 노후자금을 갈아 먹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소중한 통장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을 때엔 100원에 울고 웃던 사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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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의 실적 및프도 위험도가 높은 종목이지만,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종목매매는 철저히 배제를 해야합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 분들은 총 자금 중에 10% 내에서만 운용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원금이 일수의 시십으로 줄어 있는 걸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와 증권의 날과의 합작품이 많지요. 유전개발, 금광 신약개발 등등으로 실적은 없는데 기대치는 하늘을 찌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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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에 언제나 현금은 없고 종목들로 가득 차야 안심하는 타입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내일 남들이 이득을 볼까봐 조마조마하는 사람 있죠.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를 뱅뱅 돌풍 계좌는 불어나지 않지요. 현금을 갖고 좋은 매수 찬스를 노리는 치밀한 작전이 필요하죠. 아홉째 어, 적은 돈을 돈 갖지 않게 생각하는 타입 큰 강물도 처음엔 또락물에서 시작하지요. 작은 돈이라도 관리를 잘하면 금방 큰 돈이 되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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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지금 그 종목을 좋은 가격에 빨리 팔고 싶을 뿐이다. 또한 좋은 종목을 증권사가 먼저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매도를 시작한다. 또니오가는 증시에서 믿을 놈이 아무도 없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사는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내 자신의 경제 지식을 업그레이드해야 삽니다. 이어 있는 댓글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위인이될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원합니다. 개미님들의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처철 넘치는 휴일이 되시길